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더야 나에게 기운이 응한아니라 양이 극한 한 더위에 삼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놀려 세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쇠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 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쇠도 그러하므로 도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서 그 성할 때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한아니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판정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허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 재판이니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년을 이간하는 인연이니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히 재리니라 오복에 버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법문입니다